안녕, 친구들. 친구들. 조아 라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고문형 패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대 놓쳐선 안될 아이템들만 모아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이즈의 핫 아이템만 모아놨다고. 그럼 시작할게요. 사각포탁. 크릴이 돋보이는 유니크한 도트 패턴의 롱 블랙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자체도 화려하지만 저 헤드피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크게 한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올바른 헤드피스에 활용같습니다 담당 스타일리스트분의 감각이 음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네요. 가 착용한 원피스는 마구다 부트림의 제품으로 시나 폴카 도트 드레스라고 가격은 170만원이라고 귀걸이는 브랜드 수별의 제품으로 양쪽 귀걸이가 각각 다른 제품이라고 짧은 귀걸이는 플라잉 비 이어링즈 제품이고 긴 귀걸이는 화이트베리 이어링즈 제품이라고 어쩜 믹스 매치도 이렇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할까? 태각 포착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이 원피스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셨죠? 이 원피스는 아쉽게도 제작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응. 안나왔다고나만 믿고 따라와 화면에 뜬 인스타그램 주소로 들어가서 다이렉트를 보내시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니 너 정말 대단하다고 맞아 이건 어렵게 입수한 1급 비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라니의 작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날 고문영이 착용한 귀걸이는 브랜드 고이유의 04번 귀걸이라고 가격은 15만 2천원이라고 이 제품 또한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아쉽지만 이 제품도 제작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예쁜 민트색 원피스의 제작사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전에 나왔던 공공 코스튬의 제품입니다 서예지가 사인에 입고 나왔던 그 블랙 원피스 난다고 옷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면에 뜬 인스타그램 주소로 들어가서 다이렉트를 보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난이야. 고맙다고. 태극포탁. 플라워 자수 디테일이 들어간 롱 원피스입니다. 올 화이트 패션에 골드 색상의 볼드한 귀걸이를 착용하여서 우아하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벨트까지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은 짐범만의 패기 엠버로이더리 드레스로 가격은 154만원이라고 비 오는 날 김수현이랑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너무 재밌었죠? 아 물론 오토바이 타고 도착한 장소부터요. 맞다고 근데 김수현 왜돈 없었냐고 맞다 김현씨은 벗어준 트랙탑 재킷 정말 궁금하제죠이 제품은 이 제품은 랑에품알의 다시 스트라이프스트이제니트 트랙 품은제품으로가격은이0만원이라고태이포품 잘록한 허리가 빛을 바라는 옷입니다. 이 의상 입고 서예지 한주머리로 이슈였죠? 진짜 허리 미쳤습니까? CG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록해서 제공을 의심했습니다. 어깨 부분에 각진 퍼프 디테일의 크롭 자켓과 롱 스커트가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화이트 색상의 숄더백까지. 핑크색 투피스는 민주킴 제품이라고 제품명과 가격 정보는 안타깝지만 없다. 고이 제품은 알렉사통도 착용한 제품으로 유명하다고 함께 착용한 가방은 보이그라스의 플레어 럭스 크로스백으로 가격은 39만 8천 원이라고, 귀걸이는 타니바이 미네타니의 그라데이션 롬 이어링이고, 가격은 23만 원이라고. 태극포착 고문형은 대부분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죠 하지만 가끔 이런 청순한 공주 문형도 있답니다 여리여리한 화이트 롱 원피스에 2티로 짜여진 베스트를 함께 레이어드했습니다 비록 고문형은 홈웨어로 착용했지만 충분히 데일리 룩으로도 가능한 의상 같죠? 이거이 홈웨어? 공주들의 홈웨어 화이트 롱 드레스는 이자벨마랑 에뚜알의 저스틴 러플 맥시 드레스라고 가격은 100만원이라고 베스트는 잉크의 꽃비 크로셋 스트링 탑 아이보리라고 가격은 2 9만8천원이라고 이 사진을 보면 롱한 귀걸이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죠? 이 제품은 디디에 두고의 시그니처 D 사진 쪽이 제품입니다. 해각 포탁 저이 투피스 보자마자 너무 사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밝은 하늘색의 쉐이드 재질의 재킷과 미니 스커트 원래의 기장은 미디 기장인데 미니 스커트로 리폼한 것 같아요. 이 재킷은 크롭 기장으로 귀엽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성숙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클래식한 카라와 양 사이드에 있는 포켓이 포인트입니다. <웃음> 이건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가면 프리패스룩 같아요 이 제품은 아버아버의 아보 트위드 숏 재킷 앤 트위드 플리츠 스커트로 재킷의 가격은 98만 9천원이고 스커트의 가격은 78만 9천원이라고 함께 착용한 귀걸이는 불가리의 디바스 드림 제품으로 가격은 무려 118만원이라고 왔다! 생각포탁. 문영이 머리 잘랐다염 강태가 머리 잘라진 단발머리 얼굴이 작고 목이 길어서 단발도 중단발 같아 보이네요 이 제품 또한 문영이의 홈웨어였는데요 리본이 달려있어서 귀엽고 로맨틱한 원피스입니다 소매 퍼프도 뽕실하고요 이 제품은 이 매튜스의 플리츠드 오버사이즈드 시프드 드레스라고 가격은 624,000원이라고 임수영과 데이트를 하는 서예지의 룩입니다 이렇게 여러개 보니까 어깨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의상을 주로 입었던 것 같네요 이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 러플과 자수 패턴이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 제품은 겐조의 이카트 셔츠로 가격은 76만원이라고 새각 포착 이번 영상도 재밌었나요? 하지만 여러분 응. 쉴 틈이 어, 없습니다. 어, 맞다고 이제부터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계속 달릴거라고 그럼 다음 영상도 문영이와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고